오! 오! 기지범진화! 뭐야? 괜찮을합니다와이 <웃음> 뭐야? 어리티 되게 좋은데?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. 최근 도어즈에 업데이트된 제프의 상점에 있는 엘 고블리노가 상점을 열었다고 해요.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같이 보러 갈까요? 피에루스님의 영상같이 렛츠고! 자 영상 보겠습니다. 아, 철학에서 무언가를 찾는 고블리노 아과당했죠 아뭐 귀여워. 나고블리노 캐릭터가 도어즈에서 제일 좋아.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자, 눈을 깜빡거립니다. 아, 비어있어. 나는 3일 동안 돈을 찾지 못했어. 아이고, 나는 샌드위치를 사먹을 수 없어. 하지만 제프가 날 좋은 친구라고 생각할 테니 날 굶어죽게 하지 않을 거야. 라고 합니다. 자, 제프한테 갔죠? 고블리노가 샌드위치를 달라고 한 겁니다. 자, 샌드위치를 줄까? 과연? 아꽃치라고 하네요 인성이 진짜 빠졌습니다 제프 와... 친구가 아니었어 어 아, 불쌍해 어 아, 뭔가 불쌍한 불독 같아 나는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제프 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그 제프가 욕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상점을 차리겠어 하면서 다짐을 하죠 나는 많은 새로운 좋은 친구들을 사귈거야 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어 뒤에 밥이 있습니다 <웃음> 밥 가면 감... 뭐야 <웃음> 아 뭐야 이게 아 귀여워 밥을 데리고 갑니다 고블린의 상점 드디어 차린 것 같죠 아우 어, 귀엽게 있습니다 결국에 오픈했어 내 상점에 온걸 환영해라고 합니다 아눈 어, 깜빡하는 게 뭔가 못생긴 그 불도 강아지 같아 왜 그래, 아무도 자기 상점에 안 오지라면서 불쌍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 좋아요 하나 꾹 눌러주시고 자 베이컨이 왔습니다. 어 드디어 왔네 한명 예아 컴인 아 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와 너무 귀엽다 자 두번째 영상도 피에로스님의 영상입니다 어 제프의 상점이죠 어 제프한테 갑니다 물건을 뭐 사려고 하는데 어어 어, 십자가를 사네 십자가를 사서 누굴 봉인하려고 하죠 과연 누구일까 구블리노밥 어! 고블리노한테 일단 갑니다. 우리의 못생긴 고블리노 때때로 난 제프가 미워 제프는 제프한테 뭔가를 먹을 거를 사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대요 아 이게 제프가 돈을 줘야만 음식을 주네 진짜 인성 빠졌다 아, 이제 밥한테 갑니다 밥... 뭐 어,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? 어 약간 냄새가 나는것 같죠? 여러분? 오오오! 뒤집어는 진화! 뭐야? 띄스는 갑니다? 와 <웃음> 이거 어, 뭐야 어, 퀄리티 되게 좋은데? 어 고블리노가 내 친구한테 무슨 짓이야? 어, 밥을 친구라고 합니다. 결국에 난 자유야. 난 30년 동안 이 몸에 갇혀 있었어. 라고 하네요. 와 어, 이게 봉인이 되어있었던 거네. 어 근데 퀄리티 너무 좋다. 어 결국에 나는 실수 있어. 고마워 인간이라고 하면서 주인공한테 감사를 전하죠. 어 나는 이 몸에 갇혀 있었어. 말할 수도 없이 움직일 수도 없이. 아이고 계속 이렇게 30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네. 나는 너의 쓰레기 말을 들려줄 수 없었어, 고블리노라고 하네. <웃음> 아 너무 불쌍해, 고블리노. 우린 친구가 아니었대요. 와, 야 제프랑 바비랑 <웃음> 이용당한 거. 왔는데? 와 이거 뭐 이거 뭐 고블리노만 이용당한 거였네. 얘얘 혼자만 그 눈치 없이 친구라고 생각했었던 거였어. 아 너무 불쌍해. 당신은 고블리노를 슬프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영상은 끝이 납니다 아 너무 귀여운데 불쌍합니다 아 이게 약간 제작자 분께서 고블리노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